다음 페이지 단추가 활성화되지 않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인쇄 미리 보기를 닫고 이제 내용을 볼 건데 어 여기 보시면 비만이 있는데 비만에서 남성과 남성의 간격이 그렇게 넓지가 않죠. 인쇄 미리 보기를 닫고 쿼리 이 보고서에서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본문의 위아래 간격이 굉장히 좁게 돼 있죠. 이 사각형 선이 거의 다할 듯 말듯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여유있게 주겠습니다. 그럼 여기 위아래 간격이 조금 벌어졌죠. 이제 파일, 인쇄, 인쇄 미리보기를 보시면 남성의 간격이 많이 벌어지면서 이제 여기 한 칸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남성, 여성 모든 줄이 여백이 커집니다 그러면서 아래쪽에 다음 페이지가 생겼습니다 이 다음 페이지가 생기면 저희가 인쇄하면 인쇄용지가 두 장이 나옵니다 근데 저희들 시험 칠때 뭐라 그랬죠 폼한 장, 보고서 한장 그렇게 한 장씩만 나와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가 이 페이지가 나오는 순간 시험은 실격으로 채점 없이 그냥 실격 처리됩니다. 내용을 보지도 않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가 한 장으로 완성이 끝나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나오면 안되죠. 이게 안나오게 하려면 간격을 최대한 좁게 해주시면 됩니다. 인쇄 미리 보기를 닫기 해주시고 쿼리에서 디자인 보기 해주시고 본문에 간격을 줄여 주시면 되죠 위아래 화살표가 나올 때 최대한 붙여서 선에 닿을 듯 말듯하게 줄여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일, 인쇄, 인쇄 미리 보기 하시면 다음 페이지가 사라지게 됩니다 비활성화가 됐죠 총평균 위에 공간이 많이 잡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총평균에 간격이 많이 잡히는 경우에는 인쇄 미리 보기 닦기를 하시고 총평균의 내용이 보고서 위쪽과 바짝 닦도록 붙여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바닥글이 여유공간이 없도록 완전히 붙여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판정바닥글의 아래쪽도 경계선이 선에 닿을 듯말 듯하게 가까이 붙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 여백도 선에 닿을 듯 말듯하게 붙여 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모든 내용이 경계선에 닿을 듯 말듯하게 만들어 주시면 좋습니다. 이제 파일, 인쇄, 인쇄 미리 보기 하시면 총평균과 평균의 간격이 비슷하게 맞춰진 걸볼수 있습니다.